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고3 7월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해가지고 공공선택론이 무엇인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가 전개되겠죠. 맞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가정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을 볼때 이런 것들을 볼때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자기가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읽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한 다음에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글이 전개된다면 자기가 잘 예측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잘못 어 예측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머릿속에 사고 과정을 조금 더 수정을 해 나가야 돼. 자, 첫 번째 과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다. 그래서,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과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자, 그러면 집단은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집단은 의사결정 할수 없으니까 국가도 의사결정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의사결정 주체는 개인들의 집합체다 따라서라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겠죠 죠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경제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인간 그럼 경제인간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맞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A를 던진 다음에는 모의고사에서는 A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 자신의 자신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경제인간의 개념 제시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함으로 구체적 목적 달성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만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경제 인간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정은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정치도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 그리고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 이게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용력의 공급자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치는 정치시장 그리고 정치인은 재화용력 공급자 유권자는 수요자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왜냐 경제인간이니까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어,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똑같으면 문제로 내겠습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와 달리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어, 거의 네문단네문단 하나 둘셋넷네문단을 읽고 나서 이렇게 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a를 읽기 읽기 전에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특히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뒤에 내용을 읽다 보면 은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문이 길 때에는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눠서 읽는 타이밍을 어떻게 어, 요령껏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같이 A가 저 뒤에 있다면은 A 앞까지 왜냐 A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A 앞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위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되어 있습니다 공공 선택론이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점 무엇인가 자,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라는 부분이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정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점은 세 가지 가정. 자, 공공선택론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사회, 첫 번째 줄, 사회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단위는 개인이다. 대답할 수 있죠 공공선택론에서 경제시장과 정치시장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본, 보는가 여기 나와 있죠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거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문제 어떤 이론을 분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얼핏 딱 봤는데 어,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데, 중위투표자 정리모형이 있다 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투표자 정리모형. 이렇게 있기 때문에, 4번도 맞을 겁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뭐더볼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A 앞까지만 읽고 푼다고 했는데, 왜 비겁하게 또 A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봤습니까? 여러분, 그, 국어를 풀 때, 수학과는 다릅니다. 국어를 풀때 여러분이,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돼막 국어 풀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 가지고 막 보는 친구도 있죠 한 문장 문장 줄 긋고 그런 친구들은 국어를 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어는 찾아 읽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좀 넓게 시야를 넓게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과외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허리로 곱게 피고 멀리서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14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여기까지는 A 앞까지 나온 내용이야 근데 공공선택론에 대한 사회문제 어떤 이론을 분석하는지는 이 다음 내용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딱 여기 이 부분을 싹 살펴봤는데 유바라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주의투표자 정리모형 딱 이렇게 바로 보였던 거야 왜 멀리서 봤으니까 여기에 집착하면 안돼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야를 넓게 가진다면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죠. 개꿀팁이죠. 자, 그러고 나서 공공성장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은 정치인 각자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참여한다. 아, 이 부분이 아니죠. 자,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자,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이거 앞부분에 나왔잖아. 맞죠? 국가가 아니라 했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어,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준다. 그래서 개인들의 집합체다. 국가는 의사결정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개인들의 집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어, 보기 어려운 것이니까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지금 A 앞까지 읽고 문제를 두 문제나 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의사결정의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에 해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 경제인간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간을 의미한다 이해관계를 최우선시 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인간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어, 선택지의 답의 근거를 꼭 찾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풀면 백날 첫날 공부해도 국어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 여러분이 만약에 고3이고 3개월이 남았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이야 아직 여러방에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는 천천히 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는 꿀팁 있죠? 그것만 해도 한 지문 빼고 다풀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한 지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을 세워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면 운좋으면 1등급이고 운 나쁨이 2등급입니다. 알겠죠? 근데 모든 질문을 대충대충 풀어봐요. 그러면 실컷 풀었는데 다 틀린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 평소 실력대로 2등급, 3등급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해해서 가르쳤던 애들 모두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거의 10년 동안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정치인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 집단에 유리한 정치의사결정을 한다 이거는 나오지 않았다 맞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5번도 나오지 않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답의 근거는 밑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번의 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4번 5번 또 찾아서 읽어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16번 딱 보니까 a를 적용하여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a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이세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어,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가라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모형이 있다 해가지고 어, 중위투표자 정리모형에 대해서 제시했으니까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중위투표자 정리모형은 단일사안에 대해 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선호일 경우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거나 공약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해가지고 개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위투표자 정리모형의 개념인데 그러면 중위투표자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중위투표자란 해가지고 또 설명이 나옵니다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에서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그러면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 확 와닿지 않죠 맞죠 확 와닿지 않으니까 뒤에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제시되야겠죠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모양의 정규 분포를 가진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겠죠.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선호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한다. 이게 두 번째 경제적 인간이, 경제 인간이니까 경제 인간이 자기의 선호체계에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지역 감정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다. 자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인연과는 관계없이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바,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의 정치적 인연과 관계없이 수렴하는 경향. 결국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중위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이죠. 문제적 반민주적인 결과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정치 성향에 따른 유권자 분포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중위투표자는 여기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A를 적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정당의 정치인 각각을 단일 사항에 대해 경쟁하는 다수결 원칙의 성적 상황에서 갑은 정치 성향의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을은 R 성향인 B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단일 정점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갑이 되겠죠. 이해 안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한다. 왜냐하면 전체 분포에서 한가운데 위치하고 어,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니까 투표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중위값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매혹해야지, 맞지? 이 사람들을 어, 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을 꼬, 꼬시는 값,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람들을 꼬시는 어디가 당연히 당선되겠습니까? 갑이 당선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번 보자고 우리가 글을 읽었으니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정치 성향이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 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자 갑과 을 중에 있잖아 정치 성향이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고 여기 A에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어, 왼쪽에 있는 L 성향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겁니다. 왜냐? 갑과 을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가장 가까운 것은 갑이니까.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연하죠. L 성향도 갑을 뽑고 M 성향도 갑을 뽑는다 치면 당연히 절반 이상을 가져가니까 을보다는 갑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 부분 틀렸죠 가 갑에게 투표하겠지 자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a 에서부터 m 까지 거리와 p 까지 거리 눈이 이상하지 않는다면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m이 더 가깝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신의 선호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에게 투표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자, 정치 성향인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하게 을에게 투표하겠죠 그래서 R은 M보다는 B가 가깝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을에게 투표를 할 것입니다 자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을은 갑이 제시한 정책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띈공약을 내세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약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 다른 것들로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3번 깔끔하게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뷰캐넌이 나옵니다. 그럼 뷰캐넌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남았죠. 그러면 뒤에 내용에 나오겠죠. 자 실컷 어, 중위투표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다른 모형으로 합리적 무지 모형이 나옵니다. 자 유권자는 자신의 손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다. 이 부분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의 합리적 무지모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무지모형으로 설명을 한다. 합리적 무지모형이란 해가지고 합리적 무지모형을 제시했으니까 합리적 무지모형이란 해가지고 개념을 제시해줘야겠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 그러니까 당선이 누가 됐을 때 나에게 어떤 편익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는 비용보다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 당연히 현명하게 경제적 인간이니, 경제 인간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를 습득하지 않고 무제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 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어, 합리적 우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집단에만 집중되는 비율적인 결과 그래서 어, 어떤 정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어, 발달하고 어떤 정당이 됐을 때는 어떤 산업이 집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 공공선생론자인 뷰캐너는 사회의 이런 비율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제도에서 찾아야 된다는 헌법정치학을 제시했다 그럼 헌법정치학을 제시했다는데 어 헌법정치 경제학을 제시했다는데 그럼 헌법정치 경제학이 뭐냐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뷰캐너는 헌법정치 경제학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했다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그러면 의사결정 구조를 제시하겠죠 하나는 헌법 재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 그러면 일상적 정치 이게 1번 어,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헌법적 정치 이게 2번이다. 자,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관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 정치 활동이다 해가지고 또 설명이 제시되있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했으니까 이거는 뷰캐논이 주장하는 어, 목표. 목표라는 목표 거죠. 자 이를 위해 헌법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죠.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 구체적인 결과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 규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라는 거겠죠 자기 ㄱ처럼 생각하는 이유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 일상적 정치를 장치, 하는 개인의 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 없나요? 아니죠 헌법은 일상적 정치의 제약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제약을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헌법적 정치를 통해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의 규칙을 합의할 수 있다 이거는 일상적 정치입니다 근데 어, 뷰캐넌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헌법적 정치를 통해서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대있잖아 근데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 입법적 수준에서 법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이거는 일상적 정치의 설명이거든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어, 글쓴이가 자 글쓴이가 아니고 뷰캐넌이 뷰캐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 다시 한번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자 3번 봅시다. 헌법적 정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자는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합의하는 것과 다르게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겠지. 야, 내가 규칙을 정했는데 이 규칙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그러면 그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가장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돼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자 그리고 나서 4번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보다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를 주거하기 쉽기 때문입니까? 딱히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 정치와 헌법적 정치의 쓰임새가 다른데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일상적 정치보다 헌법적 정치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을 대안에 합의하는 것이 의사결정자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상적 정치라고 봐야지 헌법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거잖아. 근데 헌법적 정치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안에 합의하는 것. 그거 아니죠. 헌법적 정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15번에 어 4번과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살펴보지 않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정치인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집단이 유리한 정치의사결정을 한다. 그렇죠.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집단이 유리한 정치의사결정을 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무지. 자, 유권자는 5번 선택지. 유권자는 정치인의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비용이 이에 대한 이익보다 크면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효용 극대화.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하는 비용이 정부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부를 습득하지 않고 무제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실제로 어 제가 주식투자를 했을 때 주식투자가 정치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가 정치를 하느냐가 나의 주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 우리가 티셔츠 티셔츠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또는 20만원짜리 살때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찾아보고 어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 정치인을 잘못 뽑아서 물론 내 투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투표 한 번을 잘못해서 제가 날린 돈이 거의 4천 5천 됩니다. 근데 나는 정치인에 대해서 티셔츠 살 때만큼 잘 알아봤는가 그런 반성을 해본다면 그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셔츠 사는 것보다 신발 사는 것보다 어, 앞으로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때 정치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거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거 공약이 지켜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